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현재 비밀의 여자는 정겨울이 차근차근 히 주에라에게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유진과의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하며 무리없이 계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 주에라가 어떤 벌을 받으면 좋겠나요 주에라는 그동안 너무 못된 나쁜 짓을 했었는데요. 결말에서 그녀가 그냥 감옥에 가고 끝이라면 주에라가 했던 그 수많은 나쁜 짓 들에 비해 너무 적게 벌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겨울의 복수를 보고 있는데요. 또한 명의 주인공을 잊고 있었 습니다. 바로 오세린입니다. 정겨울도 주애라와 남유진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할 것이지만 정겨울 의 복수 방법은 그들의 악행을 폭로해서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이죠. 한편 오세린의 복수 방법은 어떨까요 오세린은 본능에 의한 복수를 진행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타격을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언니 오세연이 오세린에게 소개팅을 해주려고 하자. 오세린은 정말 가기 싫다며 자신의 발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나왔을까요? 굳이 안 넣어도 됐을만한 끔찍한 장면인데 나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세린은 보통의 인간보다 훨씬 잔인하며 앞으로 그녀의 복수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악랄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복선이었죠. 본인 발에도 그 뜨거운 물을 붓는 사람인데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언니를 죽인 원수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정겨울이 눈을 실명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정겨울이 차를 몰다가 그렇게 되었지만 주에라가 졸린 약을 타 넣었기에 정겨울이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이니 주에라가 정겨울을 실명시킨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제 오세리는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겨울과 연합하여 주애라에게 복수할 것이죠. 정겨울은 남유진과 주애라의 악행에 대한 폭로를 오세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고통을 줄 것인데요. 오세리는 주애라를 실명시키거나 전신 화상을 입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는 장면이 먼저 복선으로 나온 것이죠. 너무 잔인한 복수 아니냐고요? 그동안 주애라가 했던 범죄들을 나열하면 너무나 악랄한 일들이 많았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도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죠 이런 주에라가 평생을 감옥에서 편안하게 보낸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정겨울의 복수도 깔끔하긴 하지만 그동안 주에라에게 당했던 사람들의 원한을 생각하면 오세린의 복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유진 그 쓰레기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세린이 깨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쾌한 복수가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정겨울과 오세린이 잘 연합하여 주에라와 남유진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